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은 정말 정말 신기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 헤어져야 되는 사람들과는 헤어지게 되고 인연이 진짜 신기합니다. 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호텔에서 젊은 의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걱정이 앞섰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동네에서 개원을 한담? 구색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할텐데 대학에서 정신과학을 공부한 적이 있던 의사는 마음의 부정적인 암시가 작용하면 될 일도 그르친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 생각과 느낌이 유일한 창조력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 자기 생각과 느낌이 유일한 창조력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릇된 믿음을 갖거나 제한적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창조력을 굳게 믿었다 그는 믿음으로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과 방해물을 치웠다. 그리고 이상적인 병원을 개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창조력에게 부탁을 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병원을 개업해 최신 의료기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아버지의 집으로 한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괴로워했다. 냉장염이었다. 의사는 여성을 빨리 큰 병원으로 데려가 수술을 했다. 그는 빠르게 회복을 했고 결국 그, 그 둘은 사랑에 빠졌다. 여성은 개업 비용을 다 대주고 결혼식 당일 영국에서 들여온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선물해줬다. 신부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이룬 사업가였던 것이다. 그는 사위에게 신기술이 담긴 최신 의료 장비를 사줄 수 있다며 기뻐했다. 이 젊은 의사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을 내면에 있는 그 힘을 발견하고 이 힘에 관해서 알아가는 자아실현이다 그럼으로써 방해와 좌절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내적 능력을 알면 행복과 번영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할리우드 대로에 있든 아일랜드 칼라니호에 있든 뭐 어쨌든 서울역에 있든 뭐 강남에 있든 장소가 행복을 결정하진 않는다 어디에 있느냐와 건강, 부, 성공은 전혀 관계가 없다. 성공과 부 번영은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 번영과 부와 성공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 어떤 스펙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떻게 생겼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젊은 의사가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죠. 병원을 개업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장애물과 방해물을 치워요. 아, 내머릿 속에 떠오르는 아나 돈이 없어. 큰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 돈을 할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여건이 안 돼라는 생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냥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상적인 병원을 개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나의 창조력, 어, 우주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주님한테. 우주님한테 부탁을 하고, 거기에 머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계속해서 머물렀더니, 어, 정말 신기하게, 이제, 한 여성을, 어, 치료를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강남에 병원, 빌딩 하나 지어주고, 거기다가 최신 장비를 다 넣어주고, 거기다 롤스로이스까지 선물로 준거 아닙니까? <웃음>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다 사랑까지 사랑 풍요 다준거 아닙니까 어~ 그렇게 어~ 싸그리 다 해결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모른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펼쳐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여러분이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것 또한 내 의식이고 내 생각이다. 그 생각만 벗어난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현 실을 살 수가 있다. 내가 어. 마음만, 마음만 내 장애물과 방해물에, 아난 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할수 없을 거야라고 내가 스스로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아, 무엇이든지 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일을 하든 무한한 지혜는 우주님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나에게 축복과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것이고 서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끌릴 것이다 왜 이렇게 일이 풀리는지 그 이면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천생연분을 만나고 싶고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아니면 어떤 귀인을 만나고 싶고 아내 인생이 최고의 어떤 멘토를 만나고 싶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막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막 성공을 하고 싶어 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주님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노하우 뭐 최적의 루트를 알고 있고 최적의 길을 알고 있고 최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끔 이끌어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더큰 성공과 어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 만나야 돼. 그럼 그 사람 만나게 될 거라고요. 어떻게든.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럼 그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면 행동을 할 거고 안해야 되면 안할 거고 누굴 만나야 되면 만날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 있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고. 그래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마음에서 내 의식에서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 들인다면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창조가 된다 온 우주가 날 돕는다고 하잖아요 연교수사에서 그죠? 어, 온 우주가 돕는 것처럼 헉,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났지? 어, 너무 신기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상황에서 우연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내 천생연분이야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귀인이고 스승이고 멘토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든 만나게 해준다 그렇게 만나서 또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영감을 받고 이걸 해 저걸 해 그렇게 성공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 나는 그 귀인을 만나서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운이 좋았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은 내가 풍요를 허용하는 마음 내가 성공을 허용하는 마음 내가 좋은 인연들 내 좋은 인복들을 허용하는 마음들 그게 있었다고요 그 의식이 모든 걸 창조한 것이지 그 사람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내가 그 의식으로 내 마음으로 그 모든 걸 창조해놓은 거라고 이미 그래서 그사람들 만난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근데 진짜로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은 정말 정말 신기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 헤어져야 되는 사람들과는 헤어지게 되고 인연이 진짜 신기합니다 내 옆에서 에너지 갉아먹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나한테 힘을 주고 되게 좋은 인연이 되고 되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되게 좋은 영감들을 주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어떤 이제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주변에 사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정말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음.